안녕하세요 주식이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아주 뭐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그동안 꾸준히 받고 있었던 삼성이 6만원대를 살짝 이탈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은 아주 뭐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그 금리를 3.5%, 14년 만에 최고치로 다시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죠. 그래서 어 금리가 이 성장주에는 어 아주 뭐 악영향을 미치죠. 어 그래서 어그뭐 계속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그닥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. 그리고 최저점을 찍은 후에 연초부터는 어, 그나마 좀 수요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 하단을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어, 삼성의 경쟁사인 TSMC마저도 지금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어,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에 비관적으로 좀 본다는 얘기겠죠 어, 이런 어,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, 더안 좋은 최악의 뉴스가 있었죠 애플이 디스플레이를 어, 자급... 이 자기... 이가 이제 의존하지 않고 삼성이나 LG의 의존도를 줄이고 어, 자체 생산하겠다는 이런 그 악재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매출에 아무래도 뭐이 실제 이제 이게 실현이 된다면 어, 매출이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겠죠. 삼성이나 어, 또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서는 어, 뭐 악재인 뉴스죠. 어, 하지만 오늘 뭐 지수는 이렇게. 어, 이런, 그, 악재 소식이 있었지만, 또 삼성이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6만원대를 어, 계속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이 삼성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마이크로 컨설텍이 1.1% 반등하면서 현재가는 이제 6천원대고, 시가 총액은 이제 498억입니다. 삼성전자가 362조죠. 이게 한때 뭐 500조까지 갔었지만 이제 반토박 가까이나 있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어 6만 원대를 이제 계속 지켜 주는 모습이고 여기에 있는 반도체 중에서는 4,597원을 벌면서 어 이제 가장 좀 많은 수익을 좀 보, 보고 있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죠. 주당 4,597원을 벌면서 퍼는 13배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제 4 0 원대 거는 기업들을 보시면 GST 주당 4,160원, 원익이 4,440원. 그래서 뭐요 삼성이나 뭐 원익이나 별뭐몇백원 차이 나죠. 실제 주당 버는 이익은 원익이가 퍼 7배, GST가 5배, 마이크론이 아, 마이크로 컨택솔이 이제 8로 퍼는 이제 8배 수준입니다. 그리고 여기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이제 퍼는 가장 높습니다. PBR 어 1.23배로 여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높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죠. 이이 이, 이 시가총액이 뭐 전체 반도체 주에서 뭐한 80%를 차지합니다. 이시가총액이 수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이 반도체 전체 기업에서 어 이런 80%대의 높은 그어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어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그 그러니까 움직이면 이 하위 단에 있는 움직임 이, 이 이런 기업들 1, 2차 밴더들은 어또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어 오늘 그 살펴볼 어이 삼성전자 이 흐름을 보시면 어 지금 연초 가격이 79,600원입니다. 연초 이제 최고가 수준이 거기서 이제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어, 그 뒤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가다가 6만 2천 원대 어, 여기서 이제 쌍봉으로 꺾이면서 무너졌었죠 어, 그러면서 어, 계속 이제 추락을 해서 좀 안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한때 5만원 세를 5만원 대까지 이제 다시 또 어,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였다가 극적으로 이제 반등하면서 지금은 장기 평선인 200, 200일선 요 선이 아주 중요하죠 요 200일선에 다면서 어, 꺾였습니다 다시 이제 201선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죠. 지금 여기서 도전할 때마다 이틀 연속 좀 밀리는 어,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지금 이중천정을 만들었던 62,000원 라인대 때 가격대를 다시 이제 돌파를 시도할지를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 6만원대 가격을 계속 이제 유지만 해준다면 좀 좋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, 있고, 개인이 좀 나가는 모습이죠. 그래서, 어, 지금, 어,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흐름이 안 좋습니다. 예. 어, 또, 그래서, 어,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, 어, 이 외국인이 받으면서 이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당분간 이 외국인이 어, 수급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마이크로, 어 컨텍솔 이 기업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. 뭐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죠. 이 보시면 뭐 500억이 안 되는 낮은 수준이죠. 어 그리고 뭐 PBR도 이제 1배대 수준. 부채 비율을 보시면 뭐 삼성이 36%대에 비하면은 마이크로 컨설팅은 뭐 20%도 아주 뭐 어, 적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몇개 기업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, 먼저 이 마이크로 컨설팅 어이 최고가, 1년 중 최고가가 지금 만 4천 원대였습니다. 지금 현재가 6천 원. 아직도 이제 작년 초에 비해서는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고, 어, 지금은 21선을 이제 돌파를 했죠. 그리고 이 기업의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IC 소켓, 어, 뭐 이런 걸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소모품이고, 또, 이, 반도체, 어차피 이, 마이크로 컨설팅은 뭐,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업체죠. 어, 그 기업들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. 어, 그리고 경기반동에 상대적으로 낮은,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. 이게, 어, 반도체, 이제, 그, 뭐, 소모품이기 때문에. 어, 그리고 이 매출비중이 이제 속해지 가장 많죠. 68.26. 어, 그래서, 경기 변동이 낮다는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어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어 뭐바닷권에 있습니다 삼성이 뭐 치고 올라갈 때도 얘는 조금 뭐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와이솔 얘도 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어 거의 뭐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좀 반등을 해 준다면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 어또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, 유심히 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